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도프 로맨틱 이란 게임입니다 게임 같은 경우는 건설 게임은 아니에요 건설 게임은 아니고 예전에 제가 플레이했던 아일랜더즈하고 약간 유사한 게임입니다 퍼즐 게임이자 힐링 게임이죠 자 이거는 그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회전을 시켜 가지고 적당한 구역을 설정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연결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말 위에다가 하이라이터를 시킬 때마다 붙일 수 있는 타일의 면을 표시해줘요. 지금은 이쪽을 나타내죠. 그래서 제가 나무를 여기다 붙이면 퀘스트가 완료가 되죠. 그쵸.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물도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아프긴 한데 얘들은 저희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자이 아이를 이렇게 찍고 보세요 이게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아요 일단 이 아이는 좀 먼데다 지어 놓을게요 이렇게 놓읍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하고 밭하고 나무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이거는 유도리 있게 좀 처리를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지을까요? 이렇게 지을까요? 음 이렇게 짓고 그래요 얘는 이런 식으로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웬만하면 나무하고 뭐 그런 애들하고 좀 붙여서 짓고 싶긴 한데 어 잠깐만요 음 이렇게 합시다 나중에 나무를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붙이면 이두 면이 남으니까 얘네들 커버가 가능할거야자 그런 다음에 음안 좋은 지형이 나왔죠 일단 집은 계속 연결시켜야 되니까 자 이런식으로 짓고 이거를 여기다가 야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죠 자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아 안되네 이렇게 연결시켜 주면 되고 자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자 만약에 이 오른쪽 라인에다가 제가 집을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이전 이런 아이들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운 좋게 피스가 맞아 떨어진 것 같죠? 자 이렇게 하고 아니 잠깐만 아 이건 좀 너무하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계속 확장을 합시다 사실 이쪽에다 붙이고 싶긴 한데 여기다 밭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 그리고 이쪽은 막혔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아이를 짓기는 좀 그래요 좀 판단해 을 봅시다 그렇다고 여기다 짓기는 좀 그렇고 내가 쓸모없는 지역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선저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빼서 퀘스트 완료시키고 자, 이거, 화살표가 보이죠? 이거는, 피드가 6개 이하인데서만질수 있다. 근데 지금 피드가 6개 이하이니까 가능하죠? 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지어서 연결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나왔죠? 아니. 나 이런 거 원치 않는 자, 일단 이렇게 지어 놓고. 물이 나왔어요. 어차피 이쪽 라인에 물을 연결하긴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놓고 나중에 이쪽에 남는 파츠를 채워 넣을게요. 이건 또 뭡니까? 어... 음... 환장하겠죠. 자, 여기다 지게요 자, 합체 안 된대요. 너무 많대 합체가 안되나? 이건 나중에 한 개짜리 붙여야 되겠네요 그쵸? 좀 감안을 합시다 그럼 이쪽에다 붙이는 건 어때요? 자 이렇게 붙이면 괜찮죠? 그런 다음에 집을 붙입시다 집은 여기다 붙이게요 아니면 이쪽에다 붙여도 되고요 오 Okay. 아이고 왜 이런게 자꾸자꾸 나올까 골 때리죠 이거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 제가 봤을 때 그냥 고리부터 없애는게 맞는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식으로 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음. 이렇게 할까요? 안돼 이렇게 할까요? 이게 그나마 양호한 것 같네요 자 그러고 난 후에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숲을 구성해주면 연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으면 안되는구나 여기는 나중에 좀더큰 숲을 받아서 구성해야 될것 같고 그럼 이쪽은 어때요? 세개다 연결 가능합니까? 한면다 연결 가능하죠? 그래 해놓고 야 아, 이거 안 돼요 자이 아이는 일단 이런 식으로 연결해놓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또 삐질 거 아니야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아 이거는 나중에 좀 고민하고 만약에 뭐 이게 문제가 되면 여기 있는 퀘스트 먼저 깨고 여기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바체 위로 이렇게 쭉 연결한 다음에 마무리를 던가할게요 그래도 되니까. 자이 아이는 이게 좋구나. 자 이렇게 짚고 여기 여전히 연결이 안되죠? 아그래 타입을 할까? 자 이렇게 하고 새로운 나무 지대를 만들던가 할게요 와우 그래 이거 쓸모없는 거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아이는 자 12화살표가 있죠 그럼 또 새로운 지역에다가 짓는 게 맞아요 너는 그냥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 여기요? 여기? 어 여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음 이렇게? 이렇게도 나쁘지 않고 이제 나무 지대를 구성할게요 이쪽에 활용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홍차를 붙이면 완벽 좋고 음 두개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네요. 그쵸? 자 이렇게 지어놓고 이쪽은 계속 확장을 하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지으면 되죠. 나무도 만족하고 맛도 만족하고 그리고 너는 어이 아이는 어 사실 이렇게 짓고 싶진 않죠. 다른 데다가 지을게요. 여기? 아니요. 이렇게 짓기는 좀 그래요. 이렇게 짓읍시다. 이렇게 짓고, 여기 가운데를 메꾸던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퀘스트 완료가 안 되죠. 흐흠,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 이것도 화살표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을까 어차피 이쪽 라인은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연결을 시켜도 될것 같고. 음. 한 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좀. 결정을 합시다 이쪽에다가 이런식으로 지을게요 이런식으로 짓고 나무는 계속 확장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쭉쭉 나갑시다 나가고 와 지을만한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쓸모없는 자리 있죠 이런거 쓸수 있고 여기는 그래요 쓸모없죠 자 메꿉시다 메꾼 다음에 아래쪽에 퀘스트 완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지으면 완벽? 하진 않네요. 그흠 그냥 이렇게 합시다. 현소서 방법이 없네요. 자 이런식으로 지을게요 이렇게 짓고 자 집을 연결합시다 밭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연결된다 가만하고 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위에다 이런식으로 지어도 되고요 그쵸? 호잇? 좋고 나무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나무를 연결시킬 수 있을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노프! 안 돼요. 이렇게 지으면 여기 막히잖아요. 그렇죠이 아이는 안 곳에다 뺄게요. 자 이렇게 빼놓고 이쪽에다 건물 단지 연결하면 얘도 사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 맞다 이 아이 챙겨야 되는데 그래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그때 설치를 할게요 헉! 지형이 완벽하고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빼야 되는 게 맞아 빼고 어 이거 할까 말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이쪽 라인에 기차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은데? 음. 어 이렇게는 되네요. 자 하나만 더 연결시키면 되죠. 오케이. 아니 이 아이는 왜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일단은 여기다 찍을게요. 자 이렇게 찍고 여기는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필드를 이어나가야돼요 나갑시다 오잇 이제 한 피스만 더 연결하면 돼요 쓸모없는 필드 찾아가지고 메꿀게요 이런데 있죠 메꾸시고 너는 헉 완벽해 근데 막히잖아 음 그건 참 슬프네요 막히면 안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워주고 마지막 하나 연결시키면 모든게 끝나요 그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메꿔주면 완벽해지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디다 연결시키는게 좋을까 여기? 아니요 안돼 밖에 답이 없죠. 그냥 이렇게 지워줍시다.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또 길을 연결시켜줘야겠죠. 이 숲이 제일 커질 숲이기 때문에 얘는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 이거 안되고 이거 음 이건 좀 곤란하고 안쪽에다 붙여도 될까요? 근안될것같아너비효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얘같은 경우는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하면 되죠 오잇 좋고 아 대충 지었다 너무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감안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안 돼요. 이,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답. 자, 이렇게 하고, 또 3개가 넘어나니까 넘, 그, 넘어가니까 또 오류가 발생했죠. 이 아이는 이쪽에다 붙일게요. 어이? 자, 이렇게 붙이고. 자, 루트를 연결할게요. 으잇! 좋아요. 완벽. 자, 이제 칩 하나만 잘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건 안 되니? 아, 이건 안 되네요. 음... 여기도 확장시켜야 되니까 그냥 이쪽에다 붙놓고자 필요없는 부분 있죠 아 이거 왜 이래 여기다가 해야겠다 아니야 아, 이러면 확장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 어 머리가 아프죠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메꿔도 돼요 어이? 자 이렇게 메꿉시다 그고 나서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그렇고 음...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나갔는데 또? 아니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기를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게 그럼 얘왜 밖에서 퀘스트를 완료시키는 게 낫겠죠? 나 이렇게 놓고 이거 하나 더 하고 자, 이거 하나 연결하면 완벽! 좋고. 이 깃발의 의미는 아직 모르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가 않아가지고, 일단,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아이, 연결시키면. 그래, 퀘스트라도 먼저 완료를 시킨 게 맞지. 자, 우선은, 자 이런식으로 할게요 아 그래요 필드 많이 생겼죠 좋아요 자 이쪽 라인은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집을 연결할게요 완벽 자 숲도 여유 있을 때 계속 연결하고 이렇게 해도 이쪽 아래에다가 설치하면 다 연결이 될거예요 그쵸? 좋고 자 여기는 음, 이렇게 짓는게 낫겠다 그 다음에 수을도 계속 연결하고 바닷물 메꿀게요 아 여기다 메꿀게요 미리 메꾸는게 나을 것같아 아니면 이쪽에다 해도 될것 같긴 한데 호잇! 버펙트! 완벽 너는 내가 어떻게 하고 확장을 하면 좋을까? 머리 아프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아 이건 좀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가 제일 나은 것 같아. 요 자 이렇게 놓고 이게 연결합시다. 자 일단 퀘스트 하나 완료. 오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비해서 이쪽도 확장시켜놓고 자 드디어 퀘스트 하나 나왔죠. 자 이런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면을또 연결하고 자 너는 어디로 이동하는게 좋을까? 헉! 완벽! 점수는 많이 못 얻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는데 슬프네요 그쵸? 만약에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면 참 좋을텐데 아직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죠? 이거 그냥 이런식으로 메꿔버릴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아니, 수품 웬만하면 붙입시다. 이렇게 붙여놓고 나중에 도움을 받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게요. 크흠.. 이렇게 지어야겠네요. 이렇게 찍고찝찝찍 드디어 됐어! 된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완료 시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합시다 자 이거 밖에 답이 없네 자 이렇게 짓고자 길은 이렇게 뺄게요 아니면 아래쪽에 괜찮은 길이 있나 확인해 보고 없죠 여기다 짓고자 집도시 구성합시다 이거 연결될 텐데 아, 이렇게 연결시키자니, 또, 그, 이쪽이 커버가 안 되죠. 일곱 개의 집을 지어달라. 오케이. 일단 이렇게 찍을게요. 아, 나중에 정리하던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얘는 점수 얻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하고 연결시키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고, 음, 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끝자락. 끝자락을 막는 거. 에이, 젠장. 이렇게 막을까요? 다른 쪽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아, <웃음> 이건 또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머리 아프죠 그런데 <웃음> 이게 돼 어이가 없죠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다른 거 건설합시다 자, 이 아이는 어디다 지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 이렇게 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더 감이 안 잡히죠, 이 아이는. 어허. 이거 어디다 지어야 되지? 큰일 났네요, 그쵸? 하나 붙여버릴까요? 저버리고 여기 연결하고 아, 연결됩니까? 안되네 그걸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쵸? 오잇? 어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이렇게 줘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연결이 안되죠. 일 여기밖에 답이 없어. 자 이렇게 놓고 아니야 이거 말고 어 여기는 일단 이렇게 을게요 그래 놓고 또 머리가 아프죠? 여기랑 연결하지 말래요. 그럼 또 새로 구성하라는 얘기잖아 이따 이쪽에다 구성할게요 자 이래 놓고 우리 나무 퀘스트 계속 깨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자이 아이도 깨야 돼요 그래서 둘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음... 이게 한계인 것 같아. 자, 이렇게 할게요. 어허... 이 기타길은 무엇인고? 이불기란기차길 뭐야?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 아, 이거 답이 없죠? 큰일 났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여기 연결 가능한가요? 안 되죠? 여기는 육각형 넣을게요. 나중에 육각형을 넣어서 연결시키던가 그렇게 하고. 나중 감안해서 이쪽하고 연결시킬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지으면 되겠죠? 오케이. 왜 여기다 지으면 안돼 여긴 또 되네요 얘는 음. 자 안쪽 모양이 등장했어요 이 아이를 이게 또 되네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이거를 메꿀까? 메코 마라 여기다 메꾸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놉놓읍시다음 나중에 연결되겠지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이 아이는 음 이렇게 놓읍시다 다른 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자 드디어 몇개안 남았어 좀만 힘내자 자 여기다가 두 개를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야 되나?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쪽에다 두개 붙이면 되니까 너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이렇게 지면 되겠네요 아님 어 이것도 완벽한데 그쵸? 아니요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자 그리고 너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이런 애들이 문제야 이런 애들 어잇. 자 이렇게 하고 와우 돌겠네 <웃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찻길을 여기다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집 확장하는데 막히다 보니까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짓고 회전! 헉! 되네요. 좋고 자 차근차근 붙여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넣고 아 연결시킨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자 연결. 그런 다음에 너, 너요, 너. 자이 아이를 이렇게 지어놓을게요. 자또 끝자락에 등장했죠. 이거 여기다가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이쪽이라던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 이쪽을 막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연결됐죠 연결그래 이렇게 지는게 낫겠다 오이. 완벽 자집 두채 두채 두채 왜 연결되니 실수했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숲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쭉 나가야 돼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자 집을 또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 쓸모없는 파츠 이렇게 막아버릴게요 오 완벽 <웃음> 완벽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연결시키고 좋고 자 길도 연결시키고 여기 위로 올리고 오늘은 기차길이좀 괜찮네요 이 정도면 괜찮지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연결하고 밭 있죠? 이쪽으로 연결하면 12개 12개가 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나중에 채워 넣는 걸로 할게요 이게 안 되나? 어떻게 짓는게 효율적일까 아 이렇게 짓으면 되겠네요 오이 완벽하죠 자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또 개선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네요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막아버리고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하면 완벽하죠 오케이. 자 위로 쭉쭉, 아니 아래로 쭉쭉. 자 이렇게 하고 아 연결 시키려고 했는데 어 연결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우면 확장 시킬 공간이 없어요. 그쵸 이거는 육각형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해놓고 다른 데를 확좀 확장 시킵시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이렇게 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붙여놓고 끝. 오케이. 자, 더 해야 될 때가 있나요? 잠깐만 이쪽에 건물 있죠. 우리 저쪽 건물로 가긴 해야 돼. 건물 있잖아요. 그 찾으러 가야 돼. 음. 마땅한 자리를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지어야 되나? <웃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건가? 여기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머리 아프죠. 난 저건 나중에 고민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아이. 이 아이는 여기다 붙일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또물 연결하고. 잇 음. 이쪽으로 나가도 되긴 한데. 기찻길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쪽에서 붙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 뭐, 명확하지가 않죠 아, 이 아이를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방법이긴 하죠.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물을 빼야겠죠. 음. 이게 맞는 것같아 자,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쪽로쭉 나가볼게요. 오케이. 자, 지필드또 여러 개 만들어야 되죠. 이게 또 문제야. 자, 우선 이렇게 연결하고. 필요 없는 부분 정리하고 딱 나왔죠. 계속 연결해 봅시다. 이쪽 라인은 이렇게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합시다. 현재에서 방법이 없어. 자 이렇게 하고 퀘스트 완료 되니까 지은 계속 연결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무 붙일 만한 데가 있나요? 어 이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얘는 이쪽에서 활용해야죠. 리퀘스트 없죠? 아, 기찻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길또 빼고.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면 완벽. 호잇! 12개만 더 붙이면 돼요. 됐고. 여기는 제 퀘스트 못겠죠.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른 걸로 좀 만족을 시키던가. 그렇게 합시다. 와, 이거... 이, 이번에 이런 지형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퀘스트 완료됐고, 너도 한번 뺑뺑이 돌아볼래? 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야 되나?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저희 나무 지금 몇개 남아있죠? 112개 남아있죠? 확장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쪽 라인으로 빼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자 수로 설정 어떻게 하실? 이렇게 해야 될 거네요. 자놓고 자투리 자, 숲길리다 연결 시킬게요. 안 되네. 진짜. 그러면. 여기다가 숲하고 강을 만들어야 겠네요 현저수 방법이 없고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일단 여기다 짓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여기다 짓을게요 오잇. 자 이렇게 놓고 얘또 연결하고 자그 다음에 집을 더 계속 연결하고 어잇 헉! 내가 이거 실수했네 얘가 왜 여기 있었죠? 자 이쪽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돌려서 지어주고 이제 슬슬 피드가 얼마 남아가요? 여기는 퀘스트 다 완료해야 되는데 제가 완료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음 여기는 이렇게 줘야겠다. 자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확장시키고 오이. 자, 필요 없는 부분 메꿔줄게요. 자, 이렇게 되죠? 여기를 어떻게 확장시키지? 이건 안될죠 됐고. 아, 이제 이상한 지형들 나온다. 아, 이런 거 커버 안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연결 하고, 여기다 붙일까요? 여기다 붙입시다. 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고 집이다. 집집집 여기다 짓는게 맞고 이거 쭉 이어나가고 근데 피드가 다섯개 밖에 안 남았죠? 뭐 어쩔 수 없죠. 이 정도로 만족을 합시다. 일단 제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게임이 끝났는데 다음번에 실수 안하면 어떻게든 될것 같아요 음. <웃음> 끝나가죠 자 지금 한지 별로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점수 내는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5,000점 이상으로 꾸준히 계속 진행하다 보면, 여기에 보상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형들이 생길 때마다 좀더 플레이를, 어,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